직원즈랑 거기에 핫피디에이치까지 오늘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게스트는 시기와 친구들입니다. 시기가 다 데려온 친구들이고 시기가 어 한번 소개를 해주자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저희 신재단님부터 소개해드리자면은 네. 일단 미친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정, 네? 네? <웃음> 텐션 이... 좋으면서 뭔가 이 합방에 최적화된 저희 시로님은. 어 이제 발로한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셨겠지만 저 칼찌로 유명하거든요? 저쇼츠에서본적 저 아, 있는 것 같은데 역할만 정해서 진행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봤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의외로 이 게임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러면은 복잡하게는 안갈게 직업을 소개 야... 서겠... 아,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목소리가 따발통이네 <웃음> 발음이 너무 좋아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발피건 터지게 는데 자꾸 저 누가 없어. 귀 파는 기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웃음> 맞아요. <웃음> 이거 음. 이어폰 딱 빼면은 나 귀찌 나올 것 같고 <웃음> 어 바로 하나 더 초반에 이런 말 해도 는지 모르겠는데 좀 달라 왔어요개벤 어머어머 저개개키맞네 <웃음> 진짜로? 어머. 약간 젊은 연비 같아서 빡쳐 지금 <웃음> 젊은 연뭐 연비? <웃음> 늙은 연비니? 늙긴 <웃음> 했지 너는 이제 원본 <웃음> 언니 그렇대 괜찮아 언니는 아직도 젊어? 아 고마워. <웃음> 어머 저거 봐. 말투와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톤이 진짜 내가 봤을 때 혈통이 같아. 지금 구비 신비야 구비 신비. Hey. <웃음> 아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물 있었죠. 응. 게스트 오시면은. 네. 게스 오시면은. 오시면은 걸로. 드리거든요. 재난님 안안 뽑히고 시로님 하는 이유가 뭐야? 어, 어, 어, 원래 어, 그러는 그... 거거든요 원래 낯가리는 사람이 맨 처음에 해줘야. 맞지 어,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아 요때 이제 우리 마이크를 꺼줘야 됩니다. 일단은 시장님 한번 지켜드리죠, 여러분. 근데 하트비트가 왠지 조용한 살인마일 것 같은 느낌이 왜 쎄하지? 나? 뭐야? 아무도 안 찌르러 온 거야? 아이고, 와, 이거 근데 2D가 죽었다는 거. 경험자 어디야, 이거는? 지금, 언니, 언니? 대박! 나이스인데요? 예, 제 집에. 그세 명이 왔다 갔거든요. <웃음> 그 시장을 무슨? 첫 턴에 죽이는 궁률이 또 있어가지고 지키러 어... 어... 어... 어, 간 겁니다. 지키러, 이거 지키러 간 거지. 두디가 죽었잖아. 응. 이거는 네. 마피아 네. 게임을 잘하는 2 d 의 특성을 알고 있는 우리 내부 직원 즈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내부 직원즈 엔드 음... C. 아까도 그 얘기를 했어. 습니다그 뭐야, 쟤는참 맞다고요? 뭐야, <웃음> 자백입니까? <웃음> 그래?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백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시작하고 한마디도 없었던 바로 그 남자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던 그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트비트 아 어? 저도 하트비트님 좀 의심되는게 밤에 왜 안나오셨죠? 어? 저 나왔는데요? 의사여가지고 투디님사렸는데 본인은 정병의사다? 어 그렇죠. 근데 그럼 H님이 경찰이에요? 맞습니다 저 경찰이고요 어? 아 무작위에서 아, 떴다? 떴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전 무조건 경찰인데 하트비트님 안나오셨고 한명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인포스터가 바로 하트비트 란 말이죠 증거를 위해 hc 이번 오늘 밤제 집에 와주세요 뭐야 알겠습니다. 이거 초대장이야 아 잠깐만 <웃음> 말이 이상하잖아 <어머나. 웃음> 아 잠깐만 제나님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 네? 가서 보여드릴게요는 <웃음> 뭐죠? 아 어, 저희 눈치 다음 타겟은 연비 t 어야살살주지지 나를 막으러 안와? h 날 막으러 오지 않았어. 이 a 봐라. 어? 안돼. 어, 어, 어, 어. g r 아니 여러분, h 는 h 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막혔잖아요. h 어? 넌 우리 집에 뭐는... 오지도 않았어. 어? 하면은 H님이 진짜 경찰을 막고 형님이 H님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 수도 있겠는데 형님이 저를 막으면서? 어제 보라색이 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막았거든요 우와 어, 어 네. 맞아요 요시로님 살리로 나갔는데 막혔어요 그러면 흰색이 정병이야 내 증인은 연비야 어 그래 H는 정병이야 어? 정병경찰이야 너는 그렇게 따지면 어떤 거냐면요 맞습니다 제가 정병이네요 <웃음> <웃음> 밤에 뭐 했어요, 시론 님은? 저는 그 막혔어요, 나가는데. 이거 그러면은 님갔어요 저는 시론 님 전날에 갔어요. 이거 그거는 케빈 님네 갔습니다. 이거 그거 아이... 아 <웃음> 지금 시론 시로... 님네를 막은 게 살인마 경찰이야. 제나 살려야 돼, 이거. 제가 이 마을 집도 할게요. <웃음> 미쳤다. 미쳤어. 어? 하하하하. 어. 이럴 수가. 범인은 직원즈가 틀림없어. 지금 내부인만 노리고 있다고. 실흔 님, 진짜 고마워 쌤. 어? 뭐야, 살려 주셨어? 네. 죽은 게 없었는데? 콩순이 당분... 의사놀이 세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와, <웃음> 정말 어. 거짓말입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정신병에나아요, 당신 잠시만요. <웃음> 시이기도 정신병자입니다. 시로운님은 찔린 적이 없다 그랬는데 시이기는 가서 살렸대매. 그리고 저도, 저도 들어가 있을게요. 진짜로 간밤에 찔린 사람은 제나님입니다. 어디갔어? 어어 뭐? 어? 왜냐면 어? 내가 살렸기 때문이야, 당신을. <웃음> 하피디랑 빗소리 맞는데 이렇게 되면? 어, 하트비트님 빗소님첫 턴에 어디 가셨죠? <웃음> 저첫 턴에 요시로스. 저는 시간 끈다. 고민하는 거 보이시죠? 예 아, 다다 아, 다다 조용히 올라가는 피하긴. 추천수. 이러니라.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쩔 뭐, 수 없네요. 조용과 그렇게 대만 보내. 너무 자백하시지. 아, 추적자였구만 아, 아, 세탈 아, 바로. 제나님이 비소리를 막으면은 이거 완벽 승리인데. 일단 내가 여기서 시익이 살리고. 아, 너무 나이스. 했 해자 탁. 아니 왜 비소리를 안 막았어? 오야 <웃음> 레전드다. 야 레전드였다 와, 레전드. 네. 와, 와 진짜. 아, 누가 아. 나 세례를 받왔다할말 없나? 그럼 그만 받을래? 비소 <웃음> 막으러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전날에 막은 사람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무능력한게 있을 순 없잖아요 아, 왜, 저를 네? 왜 막아요 네, 네. 유능한 이 마을의 의사를 제가 간밤에 한번 찔렸거든요 사실은 어머나 어? 응? 마을 치안을 내다 버리고 지금 시로님 집에 놀러 가는 바람에 간밤에 제가 가슴팍에 칼을 맞았다고요. 아이구야아이구야 어머나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 너무 죄송한데 그 저희 관할 구역이 아니었거든요. 이런게. <웃음> 아니 지금 남쪽 무시하나. <웃음> 그쪽이? 그쪽이 어제는 제 관할 구역이 아니었어가지고 그쪽이. 그쪽 우리 보고 지금 그쪽이라고. 어, 하는 남쪽 어, 어, 어, 어, 지금 차별 발언. 어, 어, 어, <웃음> 누가 살려준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건 나를 살린 의사는 누구인가?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간밤에 나한테 할말 없냐니까? 아! 비스로 너야? <웃음> 지금 정병인 척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야, 시익이나 정세도 그러네! 하트비트를 죽일 때 제나님, 그리고 케빈님, 미솔님 저는 동조해서다 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익, 아니. 당신! 왜 조용히 지그 때? 네. 투표 제가 두 번째로 눌렀는데? 시익님 죽이시고, 아니면 저 죽이시죠 아 어, 알겠습니다. 어. 결 신이 죽이고 싶어요, 저는. <웃음> 이거 원한 살이 아닌가요? 살짝 가슴이 아프거든요. 아, 나 아닐 수도 있잖아! 맞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뭐야! 이번 말은 의사가 다 했다. <웃음> <웃음> 아이고... 또 이거? 어, 전가요? 아, 근데 네, 저 이런 관심은 조금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거든요. 전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여러분! 아, 정말 아니, 말투 진짜... 왜저 저... 다... 아, 왜 저래? 아하왜 저래 <웃음> 그래도 시장님 살리는 거는 의사밖에 없다 아아! 아 제발! 아 제발요! 전반에 너무 잘 해버렸나? 시장님 어? 당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목소리> <목소리> 어? 어? 당신 김씨 당신 능력도 밝히래요. 둘이가 있을 리가 없잖아. 판 줬었다. <웃음> 어? 어? 어? 나 진짜 무서웠어. 근요야 어, 네둘다아니네둘다죽어 재난 님 임포스터입니다. <웃음> 아니요. 제가 임포스터입니다. <웃음> 시희 님 뭘로 나왔죠? 요시로 님? 저폭요벽에믿어게 해? 모르겠어 근데 비솔 님이 본인이 나, 마피아래 나, 마피아야 임 이거 요령 아니야? 그러면 일단 남쏠 님을 죽을까야 잡아 그랬으니까 남쏠 아, 님으로 아, 네. 몰아가는 토니 님 당신이 시민이군요 <웃음> 내가 <웃음> 케빈 죽였다고 아무데 네. 일단은 잡아보자 근데 네. 왜 이런 즐거운 자리에서 왜하트비트아말안 저 미자 까는 거 아니야 저거? 미자 까는 거 어? 야야 네, 하트비트님은 아니십니다 제가 저집 앞에 서 있었는데 아하. 집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 지금 나머지 물음표 한 직업이 밀고자가 나왔는데 어? 맞디와? 비스님 어? 예! 어이! 아! 그, 누구랑가 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 누가 죽을까? 왔다 왔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어? 쟤떡이가 죽어버렸어 어? 근데 네, 유령, 유령이 떠가지고 어? 어? 선님저 그냥 뽑으세요 저요? 저는 몰라요 의도치 않게 찌린 거또 찔렀네? 꼼틀꼼틀 거리길래 제가 확히 찌고 왔죠 <웃음> 제가 H님을 살리러 갔거든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당신이 죽였구만 당신이 <웃음> 알고 있는 거 범인이네 <웃음> 아니 왜 그... 방금 내가 찌르다니까 나름비안 뽑는 거야. 아니 나쁜 아니. 사람. 어? 아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니까 제나님을? 아 진짜? 예. 네. <웃음> 응? 응? 어. 어? 오늘도 다 김씨. <웃음> <뭐라> 뭐야? <웃음> 뭐야? <뭐라> 진짜 꿀도둑! 뭐야? 뭐야? <뭐라> 뭐야? 뭐야? 야, 진짜 투디 <2D> 미친 사람이네 잠깐만. <뭐라> 궁금한 럭차트. 거 하나 있음. 마. 네. 낯 찌른 사람 누구야? 어. 이 와중에? 맨첫 턴에 맨첫 턴에 연비 찌른 사람이 누구고 나 찌른 사람 누구냐? 그거 투디님 어 그리고, 그리고 저 야, 우리가 연기 찌는 사람으로 찍은 화면 찍어가지고 근데 아니 그거는 <uvoam detriment> 마지막 <웃음> 화면에 나왔잖아 그거는. <웃음>